방금은 이제 상관자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위자료 영원으로 만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인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위자료를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감액하여 승소하는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은 달리 유형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관계를 잘본 다음에 이걸 좀 중점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아보면 원고가 사실 모든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또는 알면서도 허위가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기억하거나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겠고요 실제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특히 나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참 많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피고 입장과 좀 별개로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도 보기는 해요 혼인 기간이 뭐 얼마나 길었고 이들의 혼인 생활은 어떠했으며 그쵸 뭐 자녀의 유무 등등 그거는 저희가 일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들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러했습니다 뭐 원고 배우자가 말하기로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든지 본인이 본 자료는 이러합니다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가 주장하는 원 원고 배우자와 피고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본인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횟수, 기간, 정도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당초에는 유부남녀라는 걸 몰랐던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녀였던 거예요. 그때 바로 관계를 단절했다면 우리가 기각 주장을 할수 있겠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원고 배우자와의 어떠한 이유로 바로 단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내가 단절했다. 그럼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나는 당초에는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된 이후에 비록 바로 단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고 나는 이러이렇게 했다 라는 것들도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보면은 원고가 이제 외도 사실을 알고 피고 당사자에게 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피고 비록 먼저 잘못했지만 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겠구나 이런 원고의 행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피고가 별도의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이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좀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 얼마나 법원에 전달되는지는 다르겠지만 법원에서 이제 위자료 액수로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 면서 아, 피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위자료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피고 또한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고 라 하여 원고의 잘못된 행동을 피고의 위자료 감액에 일부 참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적절히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것은 이제 판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뭐 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죠. 원고가 좀 많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고가 뭐 3천, 4천, 5천을 막 청구했지만 피고 입장에서 원고도도 이러이러한 잘 못했잖아. 우리 합의를 통해서 의자리 없는 걸로 하자. 또는 뭐 예를 들어 200만 원으로 하자. 뭐몇 백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천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조정 등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는 사례 등도 있죠. 그래서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참작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참조삼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결을 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판결 전 단계로 조정이라든지 법원의 뭐 조정가름 결정, 화해권고 결정 이런 걸 끌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피고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맞소송이라고 하는데 원고도 지금 뭐 유부남녀고 피고도 유부남녀라면 사실 피고의 배우자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맞소송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맞소송을 뭐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고요. 의뢰인 분 원하는 바가 그렇다면. 또는 피고 입장에서 이마수송과는 조금 달라요. 피고가 위자료가 만일 인정됐으면 그걸 나중에 원고 배우자에게 너 잘못했는데 왜 나만 물어?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결부시켜서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경우 또는 꼭 결부시키지 않아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소장을 받은 이후 또는 소장을 받기 전 원고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어느 날 문자 또는 전화가 와요 소장은 온 바가 없는데 그러면 그 단계에서 바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연락을 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를 좀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방식의 증거 보완이 정안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뭐 이거 합의할 생각 있냐 하는 과정에 우리 의뢰인이 인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증거를 확보해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증거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섣불리 대응하시는 과정에서 불리한 거를 합의를 하신다거나 다른 것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연락을 바로 주시면 잘 주셨다라고 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 단계에서 마무리해 드리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 소송이라는 게 반드시 소장을 받고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소에서도 조속히 합의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소장을 받기 전에도 합의를 할수 있구나 이런 다양한 게 있구나 라는 걸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뢰인 분이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아셔야 원하는 바를 정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의뢰인분한테 뭐가 유리하냐를 결국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저쪽한테 뭐 천만 원을 받게 됐고 저쪽도 우리 측에 천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해도 이게 똑같은 판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집행이 더 수월한 판결문이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피고의 재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 상황 모든 걸 종합해서 이런 진행 유형도 어느 순간에 뭘 들어갈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마무리로 유의점, 어, 다들 좀 아시겠지만 이 상관자 소송 와중에 형사 문제가 비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고 입장에서 저쪽에 이제 형사상에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혹시라도 이제 형사상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원고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한다 내가 오늘 잘못됐지만 나도 너한테 무리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형사 문제가 비화될 수 있으므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참조하셔서 피고 입장에서도 최선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